음, 이걸 이렇게 해서 숨기고 아직 안 열었다 더 코드라고 옛날에 한번 하다가 애들이 정신 사납기에서 하다 포기했던 맵인데 해보자 넌이 음, 끊기는구나 음, 아무짓도안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들어가자 응, 음, 합시다 어10777 1073 으어. 이거 왔나? 어, 왔네 음. 스킨 벗겨져 있디, 2.7.5 밑엔 야 시작해보자 야, 자. 종이 뭔데? 아, 이거 밑에 1,2,3,4,5를 적어서 한번 넣어봐봐 비밀번호 맞추는 거다 이거 단순히 1,2,3,4,5를 모르르 적어봐봐 내가 할까 그냥 아 6까지 적었다 여기다 넣었다 나 1번 열렸지 퍼스트 비밀번호 맞추면 된다 1 이게 9수직선인것 같아 그러면 천천히 밟아보자 1번부터 밟아 9고 아저네번째거 밟아봤니 왜? 땡거 아이가 이러면 아 비밀번호 맞추는거 맞춰서 종이로 써서 넣는건데 아 종이로 응. 5 잠깐만 네번째 게 1위어제 세번째 거는 여기서 세칸앞 다섯번째 9 3 5 1 6 써서 넣어줘 이거 9, 아 3, 거꾸로 이렇게 했다 5, 5 1 6거기도 넣어줘 넣었다 이래서 비밀번호 맞춰야 된다 리턴 음..뭐가 음, 있는데? 어너 <웃음> 그거 열고 있어봐봐 됐다 어 여기 있다 내열 리어 한번 볼래? 뭔데? 저 뒤에 잘 봐봐 뭐가 있는지 뒤에? 어 딱히 뭐 없는데? 디스펜서 눌러봐봐 어. <웃음> <어떻게 보면 일단. 웃음> 39664. 아 옛날에 이거 하 이거 보면서 마크 참 신기하다 했었는데야그거 힌트 힌트 주는 거다. 아 근데 힌트 필요 없다 이런 쉽거든. 39664를 지도다. 넣자. 지도에 봤얘 이거. 아 어, 이거 저거 힌트 버튼이 다 옆에 버튼. 아 어마운트 양을 세라는 건데 이게. 봤을 때는 염려가 있잖아 뒤에 다섯 음. 개를 맞춰야 돼다 넣어봐 봐 빠진 거 아, 일단 밑에다 개수가 정확하게 필요하니까 노란색이 네 번째로 가야 돼 여기가 3이고 청록색이 있나? 어, 어 뒤에서 주수 없게 또 혹시 모니까다 넣어놓고 어, 새로 등장한 녀석 빨간 거 있지? 맨 앞에 이제 초록색이 두 번째 초록... 야 이거... 초록색 여덟 개 있었냐? 응? 음? 어... 오케이. 몰라? 여덟 개겠지맨 마지막 게 보라색이지? 어... 보라색 있나? 어 있다 있다 98534아 이거 누저 누르... 그거다 씁시다 9,8,5,3,4 다 거기다 뭐뭐 뭐 집어넣었니 너 혹시? 야 이게 음. 왜 나와? <웃음> 너뭐 집어넣었지? 4번 딴 데스. 거 데스 뭐 바다는요? 2,3,0,4,5 근데 데스라 써져 있으니까 그냥 뒤지는 거겠지. 어, 너 차. 뭐하고 있냐? 야, 너뭘 넣었길래 이래 됐냐? 밖에. 난장판 <웃음> <웃음> 어, 5번 열렸다. 비퍼런트.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이 청옥색으로 돼 있다. 아마 이다 지우자. 안 총록색 찾아봐봐. 보라색 필요 없고. 뭐, 뭐, 아, 거기다 넣지 말고. 나 총록색 찾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먹어줬다. 총록색 두 번째고, 흰색깔 <웃음> 이거 또 해야 하나? 어. 이, 이, 퍼즐 맞추기, 모으기. 뭐 필요하냐면, 밝은 회색 하고 희, 흰색 빛... 회백색? 아 그거 다 먹지 말고 회색이 있다 어, 이, 이, 좀만 줘봐 봐야 이거 이상한... 야 저기 찾아가. 안에 왜 아이템이 떠 있냐고 <웃음> 저거 액자 부서져서 새 걸로 바뀌었다 이거 비스톤 때문에 야 내가 먹은 거 넣어놨다 이거 반개 있었겠지. 요렇게였고, 요거 7이고, 핑크색이었지. 어. 7 2 8 5 7 이것 좀 요, 넣어줘. 뭐. 빌보는 이거다. 7 2 8 5 7 종이가 없다지. 야, 없다 여기다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말이. 네. 폭도 <웃음> 난장판 된다. 7, 2, 8, 5, 5, 7 야! 부서졌다 몇 개나 넣는 거야 도대체 <웃음> 야! 그런 거왜 넣어? <웃음> 나 뭔가 뿜어져 나온다 야야야 야, 야, 이거 문 열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야 이런 거 넣지 마 <웃음> 야, 잠깐만 야 4번이 여기 약간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템 정리된다 근데 이상한데 도대체 몇개 넣었으면 이게 목통이 됐냐 맛이 갔어요 비닐번호 똑바로 넣은 거 맞나? 그건 비닐번호는 똑바로 넣었는데 8, 5, 7 다시 넣어보자 왜? 봐봐 야야 뭘 넣었길래 이리 되냐 기계 배탈 났는데 6번 열렸다. <웃음> 오픈. <웃음> 6번 열렸다. 올라갑시다. 타임? 뭐야, 이거? 올라와. What? 뭐야, What 뭐야. 사망. 아, <웃음> <가망. 웃음> 사망. 아니, 뭐야. 순간 뭔가 했다. 이야, <웃음> 됐다. 됐다. 아, yeah. 오케이. 야, 여기 비밀번호 힌트가 있어. 첫 번째 거 눌러봐봐. 으 <웃음> 떨어지지 말고? <웃음> <웃음> 첫 번째, 칠. 팔. 와, 씨발! 야! 지들어올래. 다시, <들어볼래? 웃음> 다시 올라오나. <너. 웃음> 여기서 웅크리고 있어. 나 그냥 떨어진 <웃음> 야, 그거 놓지 말고, 이상한 거. <웃음> <웃음> 이상한 거 넣는다. 야 아야. 아이어에 아. 예. <웃음> 아이어를 향해. 예. 아. 아, 예. 두 번째 건 7, 8이고 뭐야? 어 에러 났다 에러 났다 0번 여기서 폭발하는데 번거뭐번번이야번1번째거 <웃음> <웃음> 네 눌러봐봐 3이1네 마지막 건 오케이 내려갑시다 야! 1 아, 어, 나 살았다. 1 1 사는 거지. 어, 3 응 음, 근데 방금 왜 살았지? 78032 넣어봅시다 아 거기다 넣지 말고 7번이 디서피어 고장나라 어야 여기 뭐 있는데 더 앤서리즈 야 음. 뭐야 야더야 안돼 야, 더 애... 야안 거기도 음. 가지마 <웃음> The 리 n s w e r is there, where to... 아. Have been before. 네가 갔던 야, 곳 중에 하나 있 여기 왜 있대. 뛰는 게안 되냐? 응? 여기 왜 뛰는 게안 돼? 야야, 네비보는 이상하게 썼는데 7, 2, 8, 음? 5, 5, 7은 뭔데? 아, 잘못 썼구나 이거 넣지 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 다 들어가버려. 어디보자. 옛날 맵들을 탐방해봐란다. 야, 니 이거 박스 좀 열어봐봐. 무슨 박스? 여기. 이거 박스 어. 좀열어 여기 있다. 찾았다. 39664. 야, 여기, 여기 있다, 빌번호. 음. <웃음> 야, 야, 야, 복도 난장판 됐다. 아마 <웃음> 이가말라길 다만... 팔은 네 번째 있고. 아, 염역 꿀잼인데? 두 명이 구구라 까고. 8네 번째. 0과 5 사이에 숫자가 있다. 오는 <웃음> <웃음> 잠깐만 팔팔이 맞다고 해 보면 다 되잖아. 그럼 1만 보면 되겠네. 야, 뒤를 돌아봐 봐. next to me. a k i n g t 야, 뒤를 돌아오면 또 난장판이 되었다. 아, 이거 다 치워. 아니, 저 방을 그냥 막아놔야겠다. 나중에... 어디 보자. 나 이건 좀 보고 있다니까. 그건 보고 있어라. <웃음> 50이고 1이 맞다 오면 어 깜짝이야 스티브가 누구야 저 사람 음. 야, 니네 동생 음. 뭐, 저리좀 치워 스티가 내가 아또왔네 그 아, 야야, 건져지마 어? 어, 진짜 맞네? 어디 보자 응? 응. 오빠 오빠 응? 여기 방한개 들어가 봐 여기, 여기 들어가 봐 뭐야 이거? 야, 니동생좀 네 저리 뭐야? 좀 치워라 야 친구가 방에다 된다. 방이 된다야 이 녀석. 영어야. 근데 왜 이거 주는 거, 주는 거랑 죽는 거야. 뭔 말이야 이게? 나 영어 모르는데. 몰라 그럴 때. 뭐 이스 나 또. 한글로 말아. 오빠, 오빠 친구한테 말할 거 있는데. 마지막 그 마지막 그냥 좀. 나 영어 몰라. 조용히 하라잖아. 하지만. 맨날 와서 방해하니까 짜증난다, 이제. 어, 찾았다, 야. 28501. 28501? 어.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어, 이상한 데야 버렸다. 야, 그거 넣지 말고. 거장날 거다. 됐어 팔번 어디 있어 점프 약 점프맵인데 2 2 2 떨어졌다. 2그2 아! 아, 아. 2 2 2 2 2 2 2 2 2이2 2 2 2 2 2 4 0 2 2 아! 야 못봤다 아 못봐서 떨어졌다 이거 달리기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점프 맵고 어, 여기서 여기였고 아, 약 미안 니 <웃음> 때문에 나 때문에 강.. 240까지는 봤거든 이 마지막 거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통과했다. 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모형탑에서의 뛰어내리기 통과했다. 건, 이라 적혀있다. 맨 윗방에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모형탑에서의 모형탑 불, 아야. 아, 모형탑 불련은 여기서 왜안 <웃음> 24028. 글쎄요, 왜 해야 할까요? 아니, 그거 넣지 말고. 고장될 거다, 나는. 어 나왔다 구방 열렸다 체인지드 어마인카트다어 나는 나는 못한다 아이 뭐 2. 간다 24248 2487음878 24878 7. 8, 8, 7, 8. 8, 8. 넣어도 염려 <웃음> 말고 저 종이를 넣어 야야 안 그러면, 야, 염료 이름 바꿔서 넣어봐봐. 2487 뭐였지? 878. 24878. 1 거운, 이거 염료, 염료 이름 바꿔서 넣어도 되나? 어, 나, 나너몰래 <웃음> 24, 염료 이름 넣어서 했나? 아니, 그냥 종이 넣었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염료에다 넣어도 뿐 <웃음> 염료에다 이름을 새기는 거야. 사 10번 사운드. 넘버 오케이 okay. 흙은 흙세 번째니까 가운데 2고딱 유리가 다섯 번째니까 마지막형 뭐 리듬세상 하는것같아요 부품조립 돌이 1번 돌이 1번 솔샌드 야 그거 피치 올리지마 <웃음>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이거 네 번째 같은 됐다. 오케이. 71230. 찾았다.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맞출 수 있다. 젠장. 더 방해를 해야 한다. 야, 이번엔 염료다 새겨라. 오케이. <웃음> 71, 아, 뭐야. 71230. 약간 또 부서졌어. 무릎 파손 어, 여기. 모르파... 비밀번호를 담은 염료다. 넣어봅시 야, 뭐로 안 나온다. 근데 코드나... 어, 나왔다. 아닌 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뱉어 내야 되는데, 딱. 걸린 <웃음> 게 분명히 종이에다 써서 해보자. 71230 맞는 거 같은데? 야, 염료 뱉어낸다. <웃음> 어, 열렸다. 11번. 난 죽었다. 인피니트, 왜 죽는데? 2. 10번 방이 아니야, 9번 방인가? 한번더 갔다. 약, 11번 가야 되는데. 11번 가다. 약, 11번 가는데난 <웃음> 계속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아이씨, 정신없어. 안녕. 뭐야. 뭐지? 어, 안녕.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웃음> 이거 TP블록 있나?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아, 아야. 왜 여기 있어? 어디 가? 아, 내려가봐. 내려가도 아, 또 만나나? <웃음> 몰라, 내려가 봐. 안녕?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여기 뭐 있는데? 눌러봐봐. 진짜가 응. 가안 눌러진다. 나와봐, 임마. 야 나와, 임마. 어. 어, 들어왔다. 아! 28. 8. 어. 오케이. 아야. 나와, 임마. 오. 나와, 임마. 285. 오. 2855. 6. 어디 TP 되나? 응, 나안 가졌는데, 어디. 어, 안녕. 아, TP 2, 되나? 28556이다. 눌러서, 어, 올라가 보자. <웃음>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설마 또니 네 만나는 거 아니겠지? 안녕. <웃음> 난... 어, 8. 어 뭐야 방금 2는 L이라는 걸 발견했다 2는 L 오케이 염려 먹으러 가야지 2 8 5 6 8나 염려 먹을 거다 잔뜩 먹었다 뱉 들어간 야 거기다 뱉지 마네 a t m 에도 가래침 뱉을 거가 야, 없는데, 여기 문이. 야 <웃음> 고장났다. 아, 고온.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됐다. 왔어. 뭐야, 12, 고온, 뭐야. 5 더하기, 11,578. 오케이. 올라와봐, 이로 여기 있네. 여기 있다네 자네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데? 8번 이었나? 으악. 잠깐만 저거 시끄럽다 저거 좀 끄고 오자 아니 이게 되네 으악 음. 뭐야 <웃음> <웃음> 11578아83 됐다 넣었다 제발 이상구 넣지마 열렸네 13번 유튜브 다섯번째 녀석 첫번째 녀석 뭐가 안나오는데 네번째 녀석 뭐야 아. 야 이거 위에 요건 뭐냐 눌러도 됨 좀... 네번째 네 녀석 불키면 안나온건가야나 헷갈린다 야야 야, 야, 막 누르지 마봐 위에 올라와서 이름 보고 잡아야 된다 5번 있고 1번 있고 몇 번이야? 4번 어 뭐야 5번 1번 있고 1번 있는데 왜 자꾸 나와? 2번 야 뭐야 헷갈려 야 이거 꺼봐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올게 <웃음> 또 잔뜩 먹었네 됐어 다시 가보자 13번 이게 네 번째고 이게 3번이고 4번 있고 한번도 있고, 이게 5번이고, 딱, 어? 뭔데? 좀비한테 죽었다. <웃음> 어허? 어허? 야, 2번하고 1번 되어 있는 것만 얻어봐봐. 1번, 1번. 꺼지고, 너. 1번, 1번. 어, 1번 얻었고, 이번만 하나 얻으면 된다, 이제. 3번이고. 2번. 끝. 유튜브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아. 1번이 말 그대로 커스텀의 먼데이즈. 유튜브. 학살했다 김치 양산소가 됐다 음, 커스텀의원데이즈어 뜬다 원데이즈 펀랜드3 16분 16초 16분 16초 응 음, 여기 있다 첫번째가 4두제가 판타앤밥 여기 보자 일단 아 여기 있네 <웃음> 바로 뜨네 5분 14초 응. 4 44 4. 마인크래프트 더 드로퍼 1 4분 9초 아이고 아이고 아닌데, 이건가? 아니고, 문장부호 다시 봐야겠다. 마인 크래프트 더 드롭퍼 음 이렇게 여기다 콜론 넣고 이건가 이동영상 이 없는데 아니구 아니구 야 세번째 거 코드가 없다 음? 세번째 숫자가 안 나온다 레츠플레이 시즌3 12어 이거 안돼 네번째 음. 네 숫자 있나 볼게 몇분몇 몇 초지 이게 12분 33초 아, 1 그래. 그래. PvP 샵84한곡 게임즈 여기 있네 17분? 17초였나? 26분 30초 26분 팔. 됐다. 사사모 일팔이다. 으4 사사모 일팔. 사사공 44218 가운데껀 끼워 맞춘다 44318 44 418 44518 44618 어디 갔노? 종이가 없다 재활용해서 쓰자 어? 열렸네 어 근데 여기 닫혔다 또 없나? 어 문짝 닫혀있다 스테이트먼트? 아 그것도 여기 있다 여기서 봤다 또 뭐야? 저기서... 너왜 거기 갔니? 몰라 점프 효과를 받았어. 우와! 난왜안 주니, 점프 효과. 그, 중앙 블럭에 사봐봐 어. 스턴트먼트,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스테이트먼트. O, X, 11, 578? 곱해라고, 두 개. 잠깐만, 아... 5만, 5만 5 7, 8, 9, 0 0에5 7,500에, 두 개가 그냥 390. 57890. 5 7,890이다. 정답은 어? 나안 죽었어 너좀 <웃음> 이따가 혹시 시안부 인생 아니지 이거 아니 지금 나 투명해 보이거든 니가 아 그래 그럼 좋네 57890아 정확히는 니가 지하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 아, 그래? 죽을게 어. <웃음> 어? 열렸다 15너왜 날고 있니? 아나안 날았는데 아내 눈이 이상한가 보다 경험치 Where? Where? <웃음> 인성 Where? Where? Don't short think you can reach Don't shoot y o 어 여기 있다 응? <웃음> 어야 여기 올라와서 경험치 봐봐봐 <웃음> Experience가 그, 경험치 맞네 나는 경험이 경험 음. 보다 경험치 경험치 안 뜨는데 나는 어, 스샷 보내줄까? 어난 음... 아, 아무것도 개 어, 신기하다 나 뜬다 3 9 6 어, 저렇게 뜨는구나 저게 음. 오. 어, 신기하다 떴다 내 오답들이다 3, 9, 6, 2, 6다 같이 롤할 사람 아니냐나롤안 하잖아 또 접었다 또 다시 접었나? 롤을 네번이나 접게 만들었다 애들이 16번 라이트닝레버다 레버방이다 밑에 뭐 있냐? 야, 나끼어서안 내려가져 죠 파워 호박? 고박? 호박인데 이거? 어? 야야, 야. 이거 그건가 보다 얘네들 위에서 누르면 바뀌는 거지, 이거. 어. 불 켜지고 있나? 어디 걸눌렀는니 이거? 내가 위에 거. 어. 바뀌네.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1, 2. 1, 2. 이거 한쪽으로 다 정리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한 중간 숫자는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돼 있다고. 오. 아직 다안 하고 있다. 중간 숫자는 이상하게 나왔다 지금. 오케이. 아직 안 건드린 거 있나 없나 잘 확인해봐. 아직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어. 어. 없는데. 어, 저... 1, 2, 5, 8이거든 지금 중간 숫자가 없거든 안 아, 온다고 아닌데 있는데 8, 8, 5, 3, 2, 1인데 아 거꾸로 봐야 하는구나 8, 5, 3, 2, 1 거꾸로 <웃음> 봐야 돼약약약 틀렸다고 나 때리지마 이거 일단 놔둬놔봐 혹시 모르니까 바꾼다 아 바꾸지마 약 내나 죽는다 아눈 아, 따고 85321 8542이다 이거 그냥 우 클릭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웃음> 네가 아무리 빠고아눈 따고 아, 아, 괜찮나니니 네, 화면 노래 보고 있었지 아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인 것 같다 이거 17 벨로시티 속력이었나 어야 여기 더드롭퍼 있는데. 야, 사망 응? 어, 대학 대학 숙제 보고 눈물었다. 야, 대학 과제 보고 눈물었다 이 씨가. 야 여기 탈출 맵이 있다. 17번. 맨 처음 거 3. 아 숫자는 봤는데 3만 어, 개수 나오는데 아 잠깐만 아아 아. 발가락 아. 나왔다 나 방금 <웃음> 발가락 걸렸다 됐다 됐다 됐다 3 통과했다 아. 통과했다 아. 두 번째 숫자 보러 갑시다 숫자 바뀌었나? 바뀔 거 같, 아 어, 바뀌었다. 5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번이 성공했다. 그냥 뒤졌다. <웃음> 3, 5. 어, 계속 바뀐다. TP 돼가지고.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야, 야, 이거. 어, 살았다. 어, 진짜. 뭐야? 진짜? 어, 손을... 숫자가. 뭐? 팔8있데8 팔 있다고? 어, 8. 근데 번나한 아예 바닥에 있다. <웃음> 뭐라고? 진짜, 이거, 물에, 물에 있다. 안 죽었다, 이거, 나. 어. 밑에 봐봐. 내 이름표 있을걸. <웃음> 나, 나, TP 좀 해도 되나? 어, 와봐. 깨기 싫다, 나, 이거. 디지. 아, 그냥, 니네 이름만 쳐도 TP 되나? 뭐? 로... No. Game. No r i h t 아, 싫어, 나, 저거. 왜? 야오 다쳤다 우리 보자 어저 입구로 가봐 파리네 아주 예쁜 파리 있다 시로기겐아씨 깬... 이거 위로 올라가야 한다 와이와이 아이 이거 뭐야 아씨 위로 가도 늦었어 아 어? 어, 어 봤다. 사다. 呜, 나살아있는 <웃음> 야, 내 위치 봐. 봐봐. 중간에 어디? 있다. <웃음> 거기서 도전해봐. 중간에 있어, 呜, 이게 뭐야. <웃음> 어, 뭐야. 너, 낭떨어지로 향해 손 흔들어 봐봐. 나맨 밑에 있거든. <웃음> 어디 있냐니. 이 <웃음> 찾아볼게. 지금 위에서 손 흔들고 있다, 열심 안 보인다. 아, 이쪽은 더안 보이구나. 가운데 쪽으로 와봐. 아, 죽었어. 4등 4다맨 <웃음> 기저... 마지막 건등 4등 4다 4등 4등 4등 4등 4등 다등 마지막 마지빡세다 4등 다야 4등 4등 4야 4등 4등 4 와! 아, 진짜 볼뻔 했는데. 가운데, 가운데. 어 됐다, 성공. 아! 아, 아깝다. 성공했다. 잘못했... 아! 아! 거의 다 됐는데. 안녕. 아! 진짜 이거 씹어 어떻게 조준하냐? <웃음> 나 성공했다. 네 때문에 내 돌아왔다. 죽일거다. 어? 니네 병에 꼈다. 약안 아, 꼈다. 아직 됐다. 꼈, 안 됐다. 돼. 안 돼! 어봐야지약 사망. 결국 죽었어. <웃음> <웃음> 결국 숟가락이 사망. 숟가락살이네. 18번. 아, 스무스. 아닌데. 스무스. 어, 불 끄는데, 여기. 스무스면 그거잖아. 스무스 라이팅이잖아. 마크 설정이. 내려가 보자. 여기가 뭐가 생길 거야. 야 비디오 세팅에서 스무스 라이팅 끄고 봐봐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 스무스 라이팅이 뭐지? 아예 부드러운 조명 효과? 응.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뭐? 이게 뭐지? 여름은 여인이 부드러운 조명 효과를 껐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 야, 밝기 최대한 낮춰보자.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스무스 라이팅. 아무것도 없는데 힌트 나받자 밝기 전에 널 죽이겠다. 야, 미안. 죽어.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죽이러 간다. 죽어라. 어? 힌트 왜안 줘? 힌트 안 줘? 어, 받았다. 두개 받았다. 왜 네가 받냐? 여기 서 있으면... 스무스라이팅 끄고 다끈 상태에서 바랐는데 여기 불이 똑바로 꺼졌나요 불이 켜져 있으면 안돼 분명히 이쪽 방에 뭐가 있을 거다. 야, 이쪽 방 불도 한번다 꺼봐. 응, 불을 또 꺼야 돼? 일단 한번 꺼보자. 아 스무스라이팅 꺼 놓으니까 이게 상태 이상한 음. 근데 그러면 뭔가 글자 만들어질 것 같아 야 그런 거 같다 글자 만들어진 거 같다 많은데 이거 어? 다 오른쪽으로 제껴 봐봐 이쪽으로 불다 끄, 끄라는 것 같은데. 항상. 스무스 라이팅. 이것도 끄. 다 꺼져 있나? 한번 내려가 봐. 어, 나 어, 왔다. 12167. 어. 오, 오. <웃음> 염료에다 쓰지 말고 이번엔 네. 거기다 써 <웃음> 야, 두개 놓지 마한 개는 그냥 종이다 <웃음> <웃음> 야, 야, 고장 난것 같은데 열렸다 19번 안돼 스무스 라이팅 다시 켜죠. 맥시멈이다이 녀석. 어... QR, QR? 뭐가 있냐? 여위에뭐 있네. 페이스 오브 코드. 어. 언노운 맵. QR 코드 있는데. 익스퍼리언스. QR 코드인? 응. 여기. 야, 어디 징징이 있는데? 진짜네, 씨발 QR코드 찢어진 조각이 있고 어 여기 좀비 밖에 없는데? 불 켜봐 야 이거 코드 매니저 어? 됐다 야, QR코드 생겼다 리더 해봐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15번 방 안에 있는 쪼가리랑 19번 방 입구 맨 바로 위에 QR 코드 하나 있거든. 그거 두개 합치면 QR 코드 되는데 잠깐만 이,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자. QR 코드 창 띄우기 차, 촬영기 QR 코드 스캔 오케이 컨트롤 F10 해서. 이걸 딱 캡처하면 어 나온다 23463이다. 어... 2346야 니가 넣은 오답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웃음> 23463 넣는다. 이건 빼박 정답이다. 열려라 20번 열렸다 픽셀 퍼펙트 처음 깨뭐 이거 8? 어 이건데 가운데가 6이고 4가 완전 밤 9는? 8, 9, 6 잠깐만 5번 2번 되고 8이 왼처음 고고 6이 중간이 고고 4가 4는 없고 어 1번 8 9 6 맞고 아 마지막이 7이다 3키 응? 3키 8, 9, 6 5가 아니고 아 0도 있네 뭐야 두 번째 거 인가? 그냥 왔어. 근데, 근데. 어, 오케이. 8, 9, 6, 2 7 저거 뭐야? 뭐야? 모르지 마. 왜? 하지 마라, 하지 마. 어. 뭔데? 5, 저거 뭔데? 엄야 도방에 한다. 8, 9, 6, 2 7두 번째 거, 스무 번째 거 깼다. 뭐지? 뭐지 왔 어. 뭐야, 이거. 그 아니, 애긴 또 뭐지? 안 열리네. 응? 어머야. 응? 9. 에헤. 3 에헤. 4. <웃음> 2. 4. <웃음> 2 <웃음> 4 <웃음> 오케이. 찾았다. 나 아, 여기 이상해. 뭐예요 이 7, 2, 8, 5, 5, 7?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그좀 나가게 해줘요 어디보자 감사합니다 9, 3, 4, 2, 4됐 야, 이거 좀, 어, 무셨다. 어, 436F6465 16진스, 아스키 코드인가 보네. 어디 봅시다. 세 시크릿 창 진육 진수 텍스트 입력 변환기. 사삼육에프육사육오 변환 야아 이렇게 코드 야 헛짓거리했다 어 뭐야 일영영영 다시 봐야겠네 일0 0 0 0 0일1 1 1 1 0 1 0 1 1일0 1 0 1 0 1 1 1 0 오케이 이진수 배당기 이진수인 것 같대 이진수십진수이진법 개선기 합시다 1 3,4,7,3,4 3,4,7,3,4 20 3 바이오톱 f3 b 값을 말하고 머 시룸 아일랜드 아이스 마운틴 머 시룸 스완 아이스 마운틴 바이온 코드 바이온 코드 나음 어, 마인크래프트 위키도 여기 그, 아이템 이거 그, 진상 타이거타이거선 늑지대 늑 6번 벗섯지역 없나? 온덕으로 붙은 바다, 차가운 바다 미지근한 바다래 그러니까 가운데가 6이고 아이스 마운틴 머시루 마일랜드 음... 눈 덮인 산 데이터팩 보자 오케 데이터팩 데이터값 아니다 데이터값 생물균계 응 13번 14번 14613 너무 어둡다 <웃음> 오케이 약 배고픔 롱24 젬퍼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회색 이걸 올리고 6, 9, 6, 9, 8 6, 9, 8 8, 5 2, 3, 4, 6개 잖아 이걸로 하면 좀 반대편으로 하면 이게 사고 오고 4번, 5번, 8번, 9번 어? 응? 뭐야 6번 9번 8번 5번 4번 3번 아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3번 4번 5번 8번 4 5 8 9 6 뭐지 이상해. 여섯 번, 여섯 개짜리인데. 아, 두 개를 동시에 밀수 있네. 오케이. 24번, 잼 퍼즐. 그러면 반대로. 아, 다시 보고 자십 이십사. 오케이, 보면, 열리고, 구, 팔, 오, 오케이, 구, 팔, 오, 사, 일.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어 열렸다 25번 멀지 아 오케이 이거는 멋있네 4 3, 1, 430, 2, 430이요. 오케이. 이 정도야 멋있네. 중43025 픽셀 벌베이트 26번 드로우. 아, 오케이. 점프니까 8번. 죽음사. 시간 6. 이제 점프였고. 4. 6. 2. 일 <웃음> 음, 맡겠지? 이십 제자비 왔다 지금 벌써 27번 왔다 왜야 네. 음, 여기서부터 보자 이거 1이고 아 거꾸로다 이거 7이고 8이고 0이고 오케이 60871 죽는 게더 빠른다 응. 60871 오케이 중간에 네 동생이 살짝 만지고 그쪽으로 다시 DP한 거지 재밌는 소식. 흠. 아, 그쪽으로 다시 이동한 거지. 28번 열렸다. 28번. 이거 어디까지 있음? 30번. 보이던? 어, 오케이. 28 이름이 없어. 없다. 야, 중객이다. 탐험을 해봅시다. 혹시 이거 부숴도 되나? 안 된다. 어 부서졌는데? 고, 다시 연결해라. 템이 응. 없다. 연결했다. 오케이. 얘 예, 끝에 돌 생성기가 있거든. 응. 뭐 전류를 흘려 보내 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약 사망이다 난 어? 뭐야? <웃음> 야 뭔가 낌새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꼼순 거 같으니까 제대로 깨보자 떨어지면서 음음. 천장 바라보니까 숫자가 보이더라 어? 진짜네? <웃음> 저게 숫자가 얼마냐? 근데 음. 아마 그러면 3 4? 그... 그, 그렇게 그 깨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봤을 때지도 만들어지는 아니야? 것 같은데 니리동생뭐좀 조용히 해라 아. 니 가란다 됐다 시끄럽대 됐어 보내기 야, 이거 레벌 마구 해봐 이래 혹시 저기 돌.. 어? 돌길이 어, 작동한다. 작동한다 작동한다 됐냐? 어 점점 밀린다 어디까지 밀렸냐여까지마 하면 되겠지 아 그럼 내가 못 나오네 반대쪽 넘어가 뭐봐 뭐가 있냐 가고 있다 어. 아이템 깔때기가 있고 레버가 있다 혹시 아한 번씩 봐봐 디스펜서 이름 보면 막 이상한 거 적혀있거든 어 여기있다 종이가 8장 발견됐어 마인카트에 나침반이 들어있는 오케이 야 이스터에그도 있나본데 나침반 그야 그거 챙겨와봐 지도만 들면 되는 것 같아 크래프팅 박스 한번 찾아봐봐 뭐 작업 대도 있는데 종이 8장 발견했거든 내가 어디 있는데 어. 뭐. 어, 거기, 어찌 갔노? 거, 거기, 어떻게 갔어? 왔다.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갔는데? 그냥 왔다. TP 할까? 야, 야, 그러면, 마, 바이... 아, 야, 마인카드 떨어졌대, 야. <웃음> 계속 생성 어, 죽었다. 지도 만들어 볼게. 지도 어떻게 만든? 가운, 종이 8장이 가운데 이거 하고, 딱, 아, 뭐, 뭐 눌렀다, 이상한 거. 딱 해서 보면, 어, 52712. 음... 넣어줄까, 지도? 요 안에 넣어 놓을게. 볼래? 요 안에 넣어 놓을게. 이거였을걸? 오 이렇게 뜨는구나 5 2 7 2 1 2야 떨어졌다 나 살려줘 야, 나 살려줘 야 싫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야야 야. 따라서 텔레포트 해라 계속해라 오케이 곧, 곧 착륙합니다 휘 음. 야 근데 여기 이스타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어 죽었어 낙대 <웃음> 뭐야? 야또 죽은데 <웃음> 왜또 죽어? 야 근데 여기 뭐이스타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날아서 볼까? 응두개 발견했어 그 약간 뭘 어떻게 돼있냐면 화루 같은 거에다가 이름 같은 거 보면 막 이상한 거 적혀있더라고 와봐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거 11번 깨고 나서 한번 있었고 어디더라? 여기 요, 공극기 봐봐. TP에서. 요, 공극기 이름 봐봐, 눌러서. 어 뭐야, 이게? 이스테그 있나보다, 여기. 일단 스크린샷 찍어 놨거든, 저거. 아. 어. 죽었어. 으악. 아망이뭐 어. <웃음>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네. 어야 이거 눌러 봐도 돼? 뭐. 기로 TP 되는데 뭐 눌러 이거 누르니까 야! 마인카트다 뭐 DP가 되냐 이거 몰라 그냥 있길래 눌러봤어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갈까? 야. 어? 어뭐 어, 이상한데? 이게 왜 들어왔나 장아야 아니... 장아야 왜 들어왔어 장아도 이 가란다 이거 짱아야 너도 이제... 나가. 가할 <웃음> 거야. 그냥 가. 얘 알아서 조용히 나가. 야 이거 뭐냐 여기 와봐. 야 이상한 거 있다. 요 요거 잠 당겨봐봐. 요. <웃음> 야. <웃음> 근데 이거 시끄럽다. 다시. 그거는 뭐고 야뭐이 스테이크는 없지 음, 아 이거 받고 아 이거 뭔가 그누르지만그 한칸 위로 올라가는 거다 뭔가 점점 위로 간다 야, <웃음> 나 자꾸 올라간다. <웃음> 음 이상한 거 맞네. 근데 여기서 이스택은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지? 여기 박스 같은 거잘 찾아봐봐. 오케이. 계속 누르고 있다. 어나 떨어질 뻔했다. 강제 한칸 상승이다 이놈. 야그 다른 거는 안 보이지? 어아 이거 누르면 니도 같이 상승하지? 어그 t 이 재밌다 <웃음> <때 웃음> 이거 아 재밌다 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아 빠져나갔다나 나도 나왔다 이제 마지막 방 방문을 부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 그건 안되지 52712 인벤토리 아이템 모두 처분했다 5..5..5..5천.. 5만 7천.. 5만 2천 7 12도 넣었다 엔드 아무브 쓰고 싶다 어, 네, 들어가자 좋다. 29번 방제는 리트로 스펙트 회상 열어보자 여기 용암 있는 방에 뭐가 하나 있고 아 이거 열어라 열어놔 이거 닫힌 거냐 됐다 열렸다 여기 또뭐 하나 있다 얘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여기 1뭐야 여기 어? 여기 뭐 열렸다 저기에 뭐 열려있는데 두번째 숫자가 2다 여기 있다 덕구 여기 와봐 어야저 그거 그라이트번 라이트방 가야 한다 라이트방에 있는 숫자 한번만 읽어봐봐 이게 10... 라이... 16번 아 아, 16번. 여기. 라이트방 저쪽에 창문 열렸다. 왜, 뭐, 호박 같은 거 있더라? 2다. 2다. 2라고? 어, 2 하나 있다. 여기. 어디? 아니, 여기, 여기? 말고 저기. 위에 있나? 아. 어. 여기에 창문 열렸다, 야, 요거. 어, 그렇네. 2네. 그 차, 두 번째 끼이거든 야 그리고 9번 한번 봐봐 같이 있었던데 여기였을걸? 요거 한번 봐봐 용암 소리 나면 여긴인거 같아 맨 처음 글자가 아저 있네 4 4다 비켜봐봐 안 보인다 나는 4야 4아 그냥 보자 그냥 한번더봐한번더 맞... 타겠다, 고래서 나는. 또 맞겠다. 거꾸로 가게 만들어줄게. <웃음> 어. <웃음> 이런, 젠장. 야, 요 밑에 어? 버튼 있는데, 눌러볼래? 뭐야. 아, 아, 아 떨어지 올라 보내주는 거네. 아, 올려보내는 거. 야. 낙사방지 여기가 4가 있다 그렇지 커다란 4다 50배로 커다란 4라서 54다 이 녀석 뭐요? 4,2,2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29번 탐방해 봐야겠네 2 20... 9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아 들어와 벽 부수고 갑니다 들어와졌다 이거 받고세 번째가 라이트방 여기도 이가 있네 네 번째는 호박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거는 야 메인 화면 음. 모르 있는데 와봐 음? 거기 마지막 거 있다 마지막은 사다그 다음에 호박 있는 데가 어디더라 호박은 그숨그 숨... 그 라이팅 아이가? 라이팅 내려가 보자 422뭐 4다 제발 5만 아니면 된다 5였다 사실 진짜 5가 으악! 진짜다 <웃음> 422 제일 중이다 정답이 아니 미친 제작자 사실 그 제준이었다으 이름... 사실 그분이었다으아 안되겠다 20분 30분은 문 부수고 가고 싶다 아니다 거의 다 했다 이제 우리 아 근데 난 여기다 이런거 심... 숨겨놓는게 신기하다 4 그러니까. 2제준이 있다 아. 들어가 4 2제준 마지막 30번 열려라 열렸다 열렸다 30번 이건 어 갚아주는데 아, 싸우라는 거 그거. 아킬 수가 되는데 옆때야킬킬수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이번에 최수를 왜 세냐, 아, 나 아직 크리에이티브인데. <웃음> 13, 14, 14, 7. 처음에. 어. 나 올랐는데. 이도 잡아봐봐. 아, 다 죽여봐봐. 어, 진짜. 첫 번째는 9. 맨 처음 건구다 죽여봐봐, 대리. 아 석궁 있으면 좋을 텐데. 2, 9, 2, 2다. 자, 구로 어디야? 저거 놨더라 2. 뭐야? 안 나오는데. 다시 해보자. 맨 마지막 글자가 9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난안 잡고 있어 볼게. 그냥. 3. 맨 3. 처음 거 3. 오케이, 시작. 딱, 야, 나 죽었다. 뭐? 5. 3, 5. 마지막 거하 아니야, 3, 5, 4다, 일단은. 뭐. 안 돼. 아, 4만원 아니긴. 락또 죽었다. <웃음> 아니, 여기서도 스켈레톤이 왜 세냐? 으 아니, 아, <웃음> 폭발 때문에 튕겨서 죽는데? 맞다, 이거 1.6.4였지, 이거. 어, 1.6.4다, 이거, 이거. 어떻게 죽어도 아니상하또 아, 죽었어 아 독.. 야 이거 독검이다 아동굴검 그거 아아독검이 아니고 그건가 보네 마녀때문인가 보네 아 그럴 수도 있다 7 8 9인거 같은데? 3 9 9 9 2라고 잠깐만 다음 고축기 보자 35992 한번만 더2 아야 똑같은 거 같은데 중간에 숫자는 스킵됐다 중간에 숫자가 스킵됐다 야. 아 죽으면 안되겠네 3이고 맨 처음 맨 처음 3 중간에 것만 보면 된다. 중간에 건가? 남은 거. 요, 요, 요 요것만 몇 마리, 몇 마리인지 보면 되겠다. 딱, 아, 미안. 7. 7이가. 응. 음. 나도 한번 잡아볼게. 어, 7 맞네. 나가자 3570이다 그러면 답은 버튼 <웃음> 너도 그거 어디서 들고 이 자식 일로 <웃음> <야>, 너 일로와 아니 야너 크리기구나 파이어 버티기 종이가 없다 종이를 주세요 종이 3, 5 7 9 2 까빠 넣었다 까빠 <웃음> <웃음> <가빠> 나한테 들어갔다 <웃음> <웃음> 확인 중 마지막 거예요 아, 여러분 앤디 무, 앤드 문서워버리고 싶다 어어 들렸다 비니쉬마무리인데야 이거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야? 날아가 노답이야 <웃음> 날아가 아니면 그거라도 줄까? 괜찮다 난 인내심을 갖고 걸어 갈래 아니 너의 인내심 따위 없다 알겠나? 응. 야, 나는 지드래곤이 아닙니다. 야, 나 약했다. 와, 엄청 멀네. 약 없었으면 끝날 뻔했다. 야, 심하게 빠르다. 지금 한 번만, 조금만 더 떨궈줘. 약받아요? <웃음> 또 ALT CORRECT d i s 어? 여기 근데 그거 있나 본데 진짜 비켜봐봐 이스터에 그가 있나 본데 어, 어 그거 부서놓은거주 없는데 그거 해야 돼가지고 이스터에 그를 찾아봅시다 게임모드1 여이 자식. 잠깐만 이스터 이그 찾아 찾은 거 한번 다 읽어볼게. 어디 봅시다. 세이브샷 아니고 스크린샷. 우리 찾은 거가.. 우리 세개 찾았는데 네번째가 M이고 소문자 M 다섯번째가 이.. E. 대문자 E 약발고 드월 11번 <웃음> 여기 <웃음> 28 그 다음에 마지막 고 올라가면 8 두번째가 L 첫번째랑 세번째만 찾으면 되네 두번째가 L 어디 있을까요? 5번, 8번. 뭐가 없는데? 두개 더, 1번하고 3번 찾으면 되는데. 뭐지? 뭐.. 찾았나? 어, 야, 1번하고 3번만 찾으면 된다. 1번하고 3번만 좀 찾아보자. 두개 남았어. 1번과 3번 역시 막 상자 같은 거 찾은 거 없드나 음 없는데 그래 요 엔딩 장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있어요 정상인데 맨 마지막 숫자 만 찾으면 된다 아두개 찾으면 된다 알파벳 이스터 에그 여기도. 어 찾았다. 응? 여기 와봐. 여기에서 찾았다 하나. 눌러봐봐. 세 번째가 대문자 F다. 여, 여기 봐봐. 상자 눌러봐봐. 찾아 어, 진짜네. 야. 1번만 찾으면 된다, 이제. 근데, 이건 뭐 하는 건데? 뭐? 이스터 에그긴 한데, 도대체 어디쓴 이스터 에그? 글게.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있다, 이가 지금. 야, 에 여기 들어가지 마라. 엄청나게 많이 넣는다. 응? 여기 들어와 여기 깔때기 있는데, 가지 말이. 엄청나게 쑤셔 넣는다, 지도. 뭐야, 이게? 야, 이거 뭐냐? 상태 왜 이래, 이거? 야, 맵 해부. 멋있지 않냐? 야, 이런 회로 잘도 만들어놨다. 이게 마인크래프트 고인물이지. 이게 고인물이다. 그동안 우리 마인크래프트를 허수로 했다. <웃음> 야, 1번 상자만 한번 찾아봐봐. 아, 여기 비패스워드 다 있다. 아, 내전된데. 다 찾았나? 아니 1번 하나만 나왔다 1번 다섯 개인거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잡아보자 그 떨어졌던 그 맵인 가 보다 맵을 뒤져서 1번을 찾아봅시다 파괴하라 압도적인 힘. 뭐야 피스턴인가 보네 이거 하지마 우린 찾을 수 없어. 아니, 해내면 된다. 우린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면 3번도 찾았다. 야, 여기서 별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흠. 25번인가 있는 데서 3번을 찾았다. 이가 25번에서 3번을 찾았다. 야 채팅창 왜 저러냐? 아, 내가 25번 방 발판 밟아서 24번 없다 그러면 2 3번을뒤지겠다난 이제 없다 21번을 뒤지겠다 그러면 21번도 없고 20번을 뒤지겠다 나는 27번 안 뒤졌다 대억이뭐니까 데자뷰 파손 파손 파손 이거 되게 신기하게 해놨네 여기도 지금 열심히 포션 뿌리면서 찾고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1번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난 이거 수상한 맨 끝방을 한번 조사해 볼게 <웃음> 야 사실 일번은 상자가 아니라 표지판 아니 5번은 표지판이 있었다. 근데. 네. 아니, 54번이었다, 정확하게. 야 아. 뭐요? <웃음> 아, 다시 3 찾은 데 응. 25번 방 뒤에서 3 찾았거든. 이거 맨 끝방 한번 뒤져볼래? 그럴 거야. 여기가 수상하게 넓거든. <웃음> 뭐다 부서놨노? <부숴놨네. 웃음> 다 박살이지. 야, 너도 박살내고 있다. 기둥 박살내고 있다. 응, 음. 음? 원래 여기 상자 있어야 되는데, 상자가 없어졌다요 응, 음? 지금까지? 네. 돈가스를, 새우를, 새우 빼고, 새우만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었네. 어, 새우만 이제 포함해서 두 인가 세 인가 먹었. 54가 나왔나? 아니, 39562를 넣었는데 저런 게 뜬다. 응, 뭐지? 뭐 바뀐 거 있나? 찾아봐봐. 3 9 5 6 2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뭐 이상한 게 뜬다. 오닝룰 배드 엔드 저거 뭔 뜻인 줄 모르겠지만 여기서 찾았다 39562 여기 돼 있길래 봐봐 오빠 몰라 3956 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여기다 저장되는데 여기다 저장되는데 그리고 나는 이게 뭔 뜻인 줄 모르겠다. 음. 3, 5, 그건 나도 모른다. 예스. 야, 나 뭔가 힌트지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응, 음, 30번까지 다 줄걸? 이거는... 이야, 지도 30번까지 다 있다. 0번이고, 이거. 29번도 보자. 와, 머리 괜히 썼다. 왜 찾았나? 아니. 7번 있잖아 지도 밑? 힌트 지도 밑에 거기에 있더라 8.8 이거 4번이고 17번 어? 돈까스는... 어? 왜? 가위 안먹은.. 오늘 물어봤는데 안먹는데 그래서.. 돈까스를... 아 가위가 지가 집으로 안먹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 물어봤는데 어.. 아 어제도 그랬다 그랬나? 가스가 돈까스가... 응? 음? 돈까스는... 돈까스는... 난 돈가스가 낫다.. 지금 하면 뒷부분에 쑤셔놓은 자리 있다 없고 음. 뒷부분에... 응. 보면 뒤에 자리 있다 들어갈 거야 그건 그 이거를 많이 못 열어서 이걸 많이 못 열어서 뒤에가 잘안 보이는 거지 뒤에 공간 많던데 없고 포 있는 거다 뺐거든 <웃음> 없고 1에 관한 힌트가 없다 응? 첫 번째에 관한 힌트가 없습니다 1번만 찾으면 끝났는데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데 그게 없다 어. 아무 숫자나 넣어볼까? 54409다, 이 녀석. 이상한 숫자만 뿌려지 어? 근데, 왜 39562는 뭔지 도대체? 이 숫자만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 왠지 몰라도. 야, 모르가 안 돌아온다. 어, 돌아왔다. 좀 걸리더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놈 찾으면 되는데. 유일하게 못찾는거 1 포기가 뻔한가 포기를 야! 해라 야, 여기 발판 밟아봐봐 어? 여기 발판 밟아봐봐 밑에 오! 이게 뭐야 환장한다 <웃음> 아 근데 유일하게 1만 못찾겠다 포기하란거 아닐까? 그런거 같다 포기, 포기는 포기 말고 박사는 낼수 있는데 뭐 최후통첩이가 당연하지 근데 도대체 39562는 뭐지? 아나 지금 돌만 인벤토리에 쫙쫙 들어가고 있다 음. 나 지금 굉장히 찝찝한데 포기해 누가 봐도 포기하란 뜻이다 포기말고 박살내도 되나? 위 같은 파이어드아 근데 일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보기 <웃음>